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묵호항입니다. 지금 영상 나오는 곳은 묵호항 위판장이에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자, 어떤 생선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대구도 보이고요. 이제 불볼라들도 보이고 그리고 좀 많이 보이는 생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미거지라고 하는 이 생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겨울에 국으로 많이 먹는 생선이고, 요건 이제 망치라고 불리는 고무 걱정인데, 엄청 많이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미거지 아니면 고무 걱정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볼락까지 이런 생선들은 아주 소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게가 있는데 어? 홍게 금옥이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강원연안자망으로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만 이제 금옥이었습니다 자 이제 골뱅이 경매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계속 잡아온 생선들을 이제 상자에 담아 가지고 경 위판장으로 옮기고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엎어서 경매 받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자미 중에서 이제 뭐, 홍가자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어 양이 좀 있었고요. 기름가자미는 많이 있었어요. 이제 어시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방문일은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문을 했고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점포가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은 활어 점포, 오른쪽은 선어 점포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 때한 10시라도 사람이 좀 있었는데, 어, 여기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주매물고동 이라고 하죠 이거 좀 가격이 좀 가긴 하는데 아주 맛있는 그런 골뱅이입니다 여기도 홍게가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5만원씩 해서 다섯 마리를더 준대요 근데 보통 홍게들이 지금 시기는 거의 죽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살아있는거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건도 되게 다양하지도 않고 굉장히 적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바구니가 되어 있으면 이게 한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예요. 뭐 홍게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어인데 요새 문어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얼마나 할까요? 4만 5천. 4만 5천. 4만원 드릴게요 4만5천원 드릴게요 4만5천원 불렀다가 4만원까지 주신다고 해서 신정을 하시네요. 요거로 새끼참치 같은거는 비추천이에요. 이런거 드시지 마세요. 뭐 대구, 미거지, 그리고 이제 골뱅이류 조금 있고요그 다음에 홍가자미, 기름가자미.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여기 이제 구이감 생선들은 불볼락 이렇게 조금 있고요. 이제 아침까지 살아 있었던 이런 가자미들을 위판장에 바로 옆이거든요. 거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네요. 자 화로 점포인데 굉장히 썰렁하죠. 여기 손님도 없고요. 지금 상인들도 안 보여요. 자 이제 점포를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조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좀 구경을 먼저 해보죠 보면은 뭐 우럭도 보이고요 성대,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인 게좀 기본적인 네, 이런 어종이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성대가 많이 보이죠 뭐 놀래미, 그리고 새끼방어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럭이 좀 있구요. 여기도 수조가 좀 휑하죠? <웃음> 이게 좀, 성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서 그런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뭔지. 그래서 아예 적어 놓으셨네요, 여기다가. 네 수조에 뭐가 없고 여기 새끼 방어 뭐 그러고 뭐 가끔 고등어 조금 있었고요그 다음에 새끼 제방어들을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다 봐왔던 그 생선들 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 수조들이 예전에는 여러가지 뭐잡어도 있고 많이 차 있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생선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붕장어 조금 있는데 제가 안 먹는 유일한 회가 바로 붕장어 회입니다 예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먹지를 않아요 자 알록달록 수족 우성이 예쁘네요 성대가 커다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근데 가격 물어볼 상인도 여기 없어요 뭐 지금 선어 쪽으로만 손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 화로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불불락이 좀있고요 네, 자버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선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성뭐볼랑류 그리고 이제 놀래미, 뭐 돌삼채라고 하는 진노래미 말고 그냥 일반 노래미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구니에 이제 용치놀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술뱅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게 잡히면 이렇게 수조에 이렇게 있으면 누워있는데술 먹은 것처럼. <웃음> 그래가지고 뭐 술뱅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보기 정말 어려웠어요. 여기도 장사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도 정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텅텅 비었어요. 여기 수조에는 특이한 거는 이제 객줄이 제빵어, 그 다음에 이제 보거, 청복까치복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럴 때는 가격대가 너무 어, 높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떼올 때도 비싸고 판매할 때도 비싸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우럭, 광어들 있는데 이 광어들이 이렇게 봐도 자연산 광어 같지 않죠. 네, 양식 광어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여기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산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양식 광어를 좀 갖다 놓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물고기가 많이 안 나요? 그, 오물안 나고 습니다 어, 그래요? 에 물고기가 아그럼 자연산 광어는 얼마씩? 있습니까? 양식 광어입니다 양식, 양식 광어예요? 그래요? 별도안나가고음 다른 곳그주맛이 그 있잖은 아주맛이 그 있는데 그렇어요 그 고기가 안나는데 쭉 굴러보는데 불고기 없어서 아니요. 네. 안나가지고 오징어도 안나고 네 그, 나는게 상당히 많아요. 이곳은 아. 안나는게 네. 있는 것밖에 없어 아, 보이는게 다르네요. 네네네 문안면집도 많아서 보니까 그, 예전에는 지금 네. 아. 가을 좀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지. 뭐뭐 네. 지금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게 해수 온도가 상승이 돼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코 여기는 이제 요새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 조금 이제 좀 날씨가 좀 아무래도 좀 선선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또 주문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무코 영상 여기까지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